뭐 안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주식 투자가. 현재 같이 사실 이제 경기가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뭔가 아직까지는 그 어디 한 군데 계속된 말로 몰빵을 하기보다는 원래부터 이렇게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게 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은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셨죠. 근데 그큰 돈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은 안전자산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자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이 이 유형의 배터리가 왜? 어떻게 기술로 표지화될지 모르는데 그런 왜라는 의심을 되게 많이 해요 왜라는 거를 쌓고 가다 보면 은 뭐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주식 투자가 안 해본 사람 들한테아 주식 투자를 하세요 뭐 이렇게 권유 드려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아까 말씀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투자 상품 중에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건 맞아요 주식이 근데 그만큼 뭐 위험성도 제일 높긴 한데 근데 이제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여유 자금에 대해서 투자를 고민하실 때 그냥 큰 금액이 아닌 거 정도는 그래도 안 해보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한 번은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여러 투자 상품에 대한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그래 뭐 100만 원 손해봐도 되니까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투자 상품 중에 굳이 이걸 안할 이유는 없어요 리스크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는 주식 투자를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게큰 경험은 되실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그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 절대 금액 중에 내가 어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본 생활비, 비상금 여유 자금, 그 여유 자금이 사실 투자 금액이죠. 여유 자금이 얼마인지는 본인들이 가장 잘할 거고, 근데 이, 이 투자를 할때 그러면은 어떤 폴리, 포트폴리오에 어떤 비율로 할 것이냐. 아, 그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시장 상황에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아, 그래도 나는 그이 여유 자금을 좀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은행 예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여기에 투자를 좀 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뭐 여유 여유자금이러우돼 여유자금 그러면은 어뭐 주식도 있고 또 심지어 뭐 선물옵션도 있긴 있어요. 근데 mz세대분들한테 선물옵션까지는 제가 절대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 현재 같이 사실 이제 경기가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뭔가 아직까지는 그. 어디 한 군데, 계 속된 말로 몰빵을 하기보다는 조금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게맞으시는것 같고 돈을 쉽게 좀뺄수 있으면서 손해가 안 보는 이런 안전자산의 한 70% 정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은 위험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주식의 한 30% 정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큰돈을 만지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게 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은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셨죠. 근데 그큰 돈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그분들은 사실 다 저축만 하시던 저금만 하시던 이런 세대들이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겠지만 IMF 때 사실 국내 대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 이자가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사원 때그 문서를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LG전자가 발행한 뭐 3년 만기 채권이 27%였습니다. 27% 1년에 27% 1년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부모님 세대 중에 정말 뭐 이렇게 아껴 쓰고 쪼개 쓰고 이래가지고 저금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그때 엄청난 엄청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에 비하면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신 거예요. 1년에 27%씩 근데 그분들이 사실 이렇게 저금을 안 하셨으면 그런 기회가 왔을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MZ세대도 마찬가지로 뭐 2, 3년 전에 사실 은행 예금 금리 1, 2%였던 거 맞습니다. 사실 그 되게 안타깝긴 한데 지금은 그래도 사실은 그 시절까지는 안 가고 은행 예금 금리가 한 4% 정도? 좀 낮아도 한 3.5%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약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조금 절약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시드머니 같은 거를 마련해 두셔야 사실은 그 아버지 저희 아버지 세대처럼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기회가 와도 사실은 그런 기회를 잡을 수는 없고요 사실 뭐 이제 아 약간 아 이거 투자하면 뭐 이렇게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뭐 여섯 배 범대 이런 소문이 도는 그런데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더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은 약간 좀큰 돈보다는 티끌모아 태산 전략을 써서 일단 목돈을 마련하시든 그런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딱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뭐이게 계속 하락할 것 같지도 않고 또뭐 이제 언제 또 오를까? 막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사실 기관들도 어디에 선뜻 투자 안 하고 약간 그 MMF 같은 데, 단기 그냥 뭐 이제 금융상품 이런 데 투자를 해놓거든요. 그러면서 기회를 보는 이런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MZ세대 분들도 약간은 지금은 티끌 모아 태산 전략으로 목돈을 좀 만드시는 이런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자산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안전자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금융기관 예치금에 대해서는 5천만원 까지는 원금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뭔가 불안하다고 해서 사실 뭐 저축은행에 돈을 안 맡기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시긴 한데 그 안전자산 내에서도 사실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중은행에 우리가 흔히 듣는 뭐 이제 큰 은행에 뭐 예금을 조금 넣어두시는 방법과 그것보다 사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시중은행보다는 그래도 한 1, 2% 좀 높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분산하는 방법. 그리고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의 거의 전유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소액 채권 거래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뭐 이렇게 주식 시장처럼 그런 이제 소액 채권을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눈여겨보실 만해요. 왜냐하면은, 수익률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 삼성중공업이라는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이렇게 신용등급이 뭐, 이렇게 AAA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꽤 높아요. 지금 기억이 한, 그게 한번 뭐 6%짜리도 있을 것 같아요. 6, 7%? 7, 8%짜리도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대기업 계열사다 보면은 이 회사가 어려울 때, 그룹에서 사실 이렇게 이 회사를 뭐, 꼬리 자르기 한대거나 뭐, 이르지는 못합니다. 물론 뭐, 개연성이긴 한데, 약간 뭐, 자금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줘서 계속 이 회사를 끌어가면 끌어갔지, 그렇게 쉽게 이제 꼬리 자르기를 못 하다 보니까, 그, 런 채권들을 또 눈여겨보시고, 저는 사실 그런 채권들이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막 이제, 아, 정말 안전한, 그래, 5천만 원나 무조건 보장받을 거야. 그래서 무슨 5천만 원을 다 은행에 이렇게 막, 뿌려왔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안전자산에 이렇게 좀 범위를 넓히셔가지고 그런 데까지 소액채권까지 투자를 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면 단순히 시중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사실 수익률이 거의 2, 3%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안전자산 내에서도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정말 많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 되겠구나. 전기차 관련된 뭐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장,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고민 중에 있는데, 그냥 뭐 전기차 시장은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대세긴 맞아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이제 그 입법회에서 뭐 2030년 이후에는 아예 신기로 생산하는 차는 내연기관 차 불가능하다 이런 게 와서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배터리 회사도 있고, 뭐 관련된 관련 내연 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안에서의 뭐 이제 이 제품을 만든 회사들도 있는데 요즘 그 전기차 배터리 핫하다고 많이 하잖아요. 뭐 K 배터리 얘기들이 많이 많이 나오는데 배터리의 그 형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파우치형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각형, 원통형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좀 기술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항상 볼때 어, 전기차 시장 가지만 야, 이, 이 유형의 배터리가 왜? 어떻게 기술로 표준화 될지 모르는데 그런 왜 라는 의심을 되게 많이 해요 왜 라는 거를 쌓고 가다 보면 점점점점 나가서 아, 더더욱 깊이 내용을 알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다 보면 뭐 전기차 핫합니다. 전기차 관련주래요. 그래서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야, 이게, 이게 전기차가 들어가는 필수품이야? 왜지? 이런 거 의문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좀 정보를 선별해낼 수 있는, 투자의 해안을 약간 기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관심, 내가 관심 분야가 뭐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투자의 컨셉을 말씀드리면, 어, 이 종목이 왜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왜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는 스스로 제가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요. 아, 이 왜에 대한 답은 알수 있는 정보가 뭘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정말 왜입니다, 왜. 왜 저게 성장해야 되고, 왜 이게 앞으로 필수적인 게될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되게 철학적이긴 한데, 선별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왜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면은 선별 능력은 이제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m 지들의 수동적인 자세들? 뭐 이해는 합니다. 예, 네. 워라벨 중요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저희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할때 야,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2, 3십년대 이게 진짜 필요한 기술일까? 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뭐 얼마 안 살았지만 이렇게 살아온 경험을 반추했을때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일찍 자기 자신을 정형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치관이라는 거는 아마 아뭐 어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본인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아 그냥 뭐 예를 들어서.